나 오늘 밥안 먹을라고 <웃음> 무슨 컨셉이야 이거?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아 내가 저거 제가 저번에는 우지한테 뭐야 이형이 이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도겸이에게 나 오늘 밥안 먹을라고라는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. 네 도전. 아두겸아어동 끝나고가지고 촬영 어, 어. 먹어야지. 네. 아 성공. 12초 만에 성공했습니다. 네, 일단 성공했으니까 끝. 네, 제가 도겸이를 너무 빨리 성공시키는 바람에 한 명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는 준이한테 어, 싫어요, 싫어요라는 말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싫어요. 아순아, 형이랑 같이, 형이랑 같이 한번 추워 보실까? 갑자기. 어, 추워 보실까? <웃음> 어? 아 그럼 형이랑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? 무슨 노래? 어, 너무 상당히 협조적인데요. <웃음>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<웃음> 이거 뭐 하는 <웃음> 거야? 원래 준희의 성격을. 아니, 아 이거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상당히 협조적인데. 이아 내가. 아 이러면 약간 힘들어지는데. <웃음> <이게> 뭐야? 뭐야? <웃음> 크게 소리 한번 질러줘. <웃음> 아 상당히 협조적이네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 이러면 이렇게 힘든데. 무슨 컨셉이야아 지금 53초가 지났는데 <웃음> 무슨 컨셉이야 이거? <웃음> 누나 사랑해 아 뭐야 아, <웃음> 아 오늘 이거는 이거는 실패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<웃음> <웃음> 아 준이가 싫어요를 말을 해야 하는데 어? 아 너무 협조적이었어요 <웃음> 형 싫어하면 그냥 맛이 없는 거 아, 원래 너 맨날 싫어요. 먹 맨날 이러잖아. 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러 왔는데 아 실패했습니다. 정말 아쉽네요. 알겠습니다. 도겸이만 성공한 걸로 끝.